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어, 오늘 주제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법. 와, 나으시나요? 괜히 이유 없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 언제 공허하시나요? 공허할 때가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채워지진 않죠. 카톡에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이 오쇼의 장자 강의에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변형이 되게 제가 정리해서 그 따왔습니다 하는 거를 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장자의 어,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적인 공허는 빈배가 될 때만 채워진다. 내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많은 말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는 않는다. 공허를 깨닫고 공허함과 하나가 돼야지만 공허함은 사라지게 된다.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생활과 맞닿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공허해 허망하다 내가 그동안 뭘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산 거야 이럴 때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만큼의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닐 때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내가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의 공허함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공허하다는 느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데요. 어 주변 사람, 제가 한번 그 아슈람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아 정말 그... 한 분이 없을 때는, 그분이 없을 때는 정말 외롭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15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 선생님이 너무 이제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함께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 말을 안 한다거나, 뭐 사람이 많거나 어쨌거나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상대방 선생님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그 수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욕구에만 기대 있고 프라이드만 내세우고 왜곡된 마음에만 기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어, 선생님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어, 저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너 뭐니?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치듯이 아우 이 선생님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와 정말 수행의 길이라는 건 외롭구나 고민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아, 믿지 않는구나. 경전도 믿지 않고 스승님들의 가르침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 믿고 자기가 잘한다고 믿고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데 너좀 그렇게 하지 마. 프라이드거든요. 프라이드고 내 판단이 맞다. 왜 그러지? 라고 볼 때는 믿음이 기본이 돼서 상대방과 믿음이 수행에 있어서는 믿음이 기본이 돼서 아 이유가 있는데 저렇게 하시면 어, 뭔가 나도 한 걸음 냉정하게 저 선생님이 거울처럼 볼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감정은 보지 않고 스스로의 상황은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면서 그게 뭐 신이 되건 경전이 되건 말로는 존경한다는 스승이 되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 맞지 않다. 외롭다고 느끼게 돼요. 아 외롭구나. 수아미 베다께서도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면이 있으셨다고 해요. 수아미 배다께서는 저정, 저처럼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2층에 방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나가! 이러면서 가방을 1층에서 2층으로 던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 수아미지한테 계속 기대고 있으니까 세계 38개국에서 오는데 어, 당신의 이미지 같은 건 중요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휙 던지시는 거죠. 어제 또 특강할 때이 선생님이 잘못하고 아닌 척하면서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머 내 실수는 아닌 것처럼 주변의 실수인 것처럼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각하지 말아라 늦지 말아라. 어, 그거는 너의 아주 큰 걸림돌이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도 없고 해놓고 아닌 척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냥 투명인간처럼 돼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외부의 시선이 있건 없건 그 선생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노숙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의 이미지나 저의 어떤 그,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너, 너가 우선 좀 살아봐야 된다. 너의 습관을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처럼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너한테 냉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편하, 평화로울 수 없고, 사람들과 화합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분위기가 싸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막 맞춰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도 요가 선생님 한 분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회원분들한테 절대 비위 맞추지 말아라. 비위 맞추면 요가센터는 망한다. 그러니까 비위를 맞춘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과 욕망을 계속 따라가 주면서 어, 초콜릿이 맛있다고 계속 초콜릿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가 썩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간수치가 높아지기도 해요. 근데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 때문에 내가 초콜릿을 100개 갖고 있는데 하나의 초콜릿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이미지 때문에 그걸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 그거는 지혜로움도 아니고 어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에요. 지혜로움과 완전히 멀어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하더라도 요가센터에 나를 믿고 왔다면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요가 선생님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때는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의 수행의 문제예요. 내가 어딘가 기대고 있구나. 내가 공허함을 잡고 있구나. 내가 외롭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내면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도울 때는 나의 이미지도 필요 없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기, 한명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같이 힘이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는